넌 이미 중독되어 있다. 두부랑 같이 먹기 좋은 해초류를 소개한다. 쌈다시마 다시마를 추천한 이유는 일단 가격이 미쳤다. 4kg에 6,900원이다. 가격도 미쳤는데 효능도 매우 좋다. 모발 성장을 촉진시키는 성분, 철분, 칼슘, 요오드, 아미노산이 풍부해 탈모 예방에 좋다고 한다. 마그네슘도 함유되어 있어 따로 마그네슘 약을 먹을 필요도 없다. 수용성 섬유줄이 풍부해 배변량을 증가시켜주고 장 활동에 도움을 줘 숙변 제거에 효과적이다 다 필요 없고 일단 똥잘 나오면 먹는거야 흐르는 물에 겉면 소금을 다 씻어주고 물속에 30분에서 40분 남은 염분을 제거해주면 된다 기다리는 동안 운동을 하자 전날 대비 0 3 k g 감량 두 자릿수 체중도 얼마 남지 않았다 소리나는 공으로 관심을 돌려보자 네 죽어... 염분이 빠진 다시마는 밀폐 용기에 보관하면 된다 미리 잘라서 보관해도 되는데 경험상 잘라 놓으면 금방 상한다 먹을 때한 모금씩 잘라 먹으면 된다 참 쉽죠? 모든 음식에 장점이 있으면 단점도 있는 법 요오드 성분이 풍부해서 장점이자 단점이다 권장량 이상으로 너무 장시간 섭취하면 흡산성 기능에 이상이 올 수도 있다고 한다 어디까지나 많이 먹는 기준은 나 만이다 뭐든 나 먹으면 부장이 오는다 장